자, 지난 시간까지 한국교회사 1강에서는 한국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2강에서는 평양 대부흥과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기독교 민족주의 그리고 또 3강에서는 한국교회사의 흑역사라고 할수 있는 신사참배와 북한교회가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어 그리고 4강에서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WCC가 들어왔고 제2의 신사참배라고 불리는 그런 배도가 이루어졌는지 WCC와 자유주의 신학의 그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한국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국 교회의 거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시작 한국 교 교회사에서 이단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이용도 목사님과 무교의 주의로 알려진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용도 목사님은 1901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용도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잔병을 많이 앓았다고 합니다. 또 신경이 예민해서 울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핍박에 어린 그 이용도 앞에서 양잿물을 마시기도 한 이용도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항상 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용도는 13살 때 이미 예배당 종각에 올라가서 여러 시간 또 밤을 새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1915년에 그 개성에 그 한양서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또3일운동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세차례나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수감이 되었는데 출록한 후인 1924년에 이제 협성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던 중에 심한 폐결핵으로 휴학을 거듭하다가 1928년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한 후에는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고요. 강원도 통천으로 파송돼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28년 이용도 목사님은 새벽기도 중에 악마를 쫓아내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체험은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생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부흥사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적 사랑과 헌신이 주조를 이룬 그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 집회 설교는 대단한 반응을 당시에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하는 집회마다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요. 1930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는 평양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 그때 이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해요. 그 설교 중에 빌라도의 그 심판을 설명할 때어 너무나 그 설명이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요. 또 부자들이나 관리들이 모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때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단에 섰던 그 이용도 목사님이 안 보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그 인기가 이제 나날이 이렇게 높아지자 1930년 4월에 평양 중앙감리교회에서 당시 최고의 대우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청빙하게 돼요. 그때 1,200원이라는 거금의 청빙에게 제시를 했지만 이용도 목사님이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반면에 그 한편에서는 이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운동으로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인기가 높아져 가자 제 구역이나 돌보지 왜 남의 구역에 돌아다니냐. 제 교단과 제 교파에서나 다니지 왜타 교단까지 와서 다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질투와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교역자 파송 기간도 아닌 1930년 그러니까 10월 16일, 1930년 10월 16일 날 전국주일학교 연합예배 간사로 이렇게 좌천이 되게 되는데요. 어, 간사의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자 이번에는 이제 유학으로 쫓아 보내려고 한국 감독이 방문했던 방문했던 그 미국 감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정작 유학에 유학을 갈 시기에 아무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1년에는 그 서울 주일학교 강습회에서 그 전원이 이제 이용도 목사님 시간에만 수강을 하고 다른 강사의 시간에는 한 명도 참석을 안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강의만 듣게 해 달라고 강습생 대표가 이렇게 요구를 하자 주체 측에서 다른 강사들의 위신과 면목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도 목사에게 나오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은 이제 문제의 인물로 이렇게 찍혀서요. 경성지방 감리사가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용도 목사님이 자신의 아호를 시무원이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시무원이란 뜻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어 이용도 목사님은요 교파가 다르고 또 당시에 또 무교의 주의자로 교단에서 2단 취급했던 김교신 선생님을 만나서 그 광화문 집회에서 김교신 선생님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어, 무교의 주의자와 함께 어울린다는 그런 비판과 함께 1931년 10월 2일에는 아연 성결교의 집회 인도 중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33년 4월에 돼가지고 이제 지병인 폐결핵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산 신학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1932년이죠. 그때 백남주의 소개로 유명화 대면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이 원산 신학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백남주, 이호빈 한준명 그리고 유명화와 함께 이때 이 원산 신학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어, 기도회도 갖게 되는데, 어, 그리고 6월 조선 예수교회가 만들어질 때이 예수교회의 선도감으로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이 티선 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 9일 33세의 나이로 이용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용도 목사님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용도 목사님이 1995년에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1988년 10월 자신이 죽은 지 60년이 지난 후에서 후회가 돼서 감리교, 그러니까 23매 총회에서 이용도 목사님의 복권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자, 이용도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이용도 목사님의 삶은 그 실천하는 믿음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기존교단의 핍박이 생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먼저 1931년 황해도 노예에서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 매장 결의가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이 황해도, 황해도 노예의 가결에 재형교, 재령교회가 등장을 해요. 1931년에 그 재령교회 집회가 굉장히 어 부흥을 하면서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 재령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깐 짚어보면요. 이 재령집회에 갔을 때 이용도 목사님이 아주 남루한 무명옷에 중절모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용도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물론, 선천 집회 때도 선천역에 내렸지만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런 너저란 너저분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재령, 재령교회에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서 이제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강사가 오지 않았다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 그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용도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일어나서 자신을 알아, 알아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말, 이 PPT 말처럼 이제 질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질책하시죠? 당신들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설교가들이 외국 옷과 안경, 금식의 줄에 가죽 신발만 신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여기, 당신들이 여기에 갔던 그날, 당신들이 기다리던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한 신사를 만나러 당신들은 갔습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목사를 만나러 나왔다면 당신들은 그를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초라한 옷차림에 한국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용도 목사님의 외침에 집회는 통해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요.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조차 회심하는 역사가 이 재령교회 집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령교회의 엄청난 부흥사건은요. 무교의 주의자라는 시기와 질투의 소문을 만들게 하였고요. 결국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그 평행의 유명한 목사 7, 8명이 어, 이 이용도 목사님을 조사하러 나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조사하러 왔던 목사님들이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두 거꾸로 져서 통일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또 무능력했던 당시의 교육자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누가 큰지를 비교하고 시기의 눈으로 이용도 목사님을 매장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가결합니다. 그 결의사항에 여섯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황해도 노예, 이용도 매장결의 여섯 개의 조항입니다. 자, 이 조항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재령교회를 회방한다. 여신도들과 서신을 거래한다. 불을 끄고 기도한다. 교역자를 공격한다. 성서 조선는야는 잡지를 선전한다. 무교의 주이다다 그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자다. 자, 이게 그 이용도 목사님을 매장하는 그 결의문이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교계에서 매장되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매장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평양노회도 이용도 목사님에 관해서 금종용을 통과시키는데요. 1932년 10월 7일 평양노예 이용도 목사님의 금종용 결의 내용입니다. 이용도는 거짓말쟁이다. 또 이용도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파기주의자다.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자다. 본교회의 담당 목사가 푸대접을 받아 살 길이 막연해진다. 이용도 목사님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안에 이용도 목사를 들이지 말자. 너무 어이가 없죠. 또, 1933년 9월 22일 장로회는요 총회에서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백남주, 한준영, 이오빈, 한국주, 이렇게, 그리고 이용도 목사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결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이용도 목사는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요. 하나님밖에 몰랐던 이용도 목사가 왜 한국교회에 이단의 괴수가 되었을까요? 자, 1935년 2월 즈음 당시 마르다 릴스틴 여신학교의 교수였던 백남주가 입신 후에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유명화를 이용도 목사에게 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용도 목사님이 이 유명화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백남주와 한명준이 유명화와 함께 기도 모임을 참석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용도 목사님은 이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사건이 일어나요. 이 주요사건이 뭐냐 하면 원산 어느 약수터 인근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영아의 입에서 용도야 너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더 충성하고 좀더 고생을 당해라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용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엎어져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이용도 목사가 유명화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해 1932년 12월 24일 이용도 목사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듯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자신을 가르칠 수 있으니 나는 말씀의 본체 대신에 진짜 주님을 불렀을 뿐이다. 유명화에게 영유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교하고 당시의 교단은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정말 이용도 목사님이 어이단의 괴수일까요? 자 이용도 목사님은 요단한 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성경 외에 새로운 게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거나 또 이용도 목사님이 쓴 일기를 단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사랑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한 걸 가지고 믿음보다는 사랑의 공로를 강조했다고 말을 하거나요. 또 이용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한 모든 인간들은 그의 피로 주사, 그의 피의 주사로만 신생활, 신생활 길을 밝혀 봄이 언니라 라고 써져 있는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의 말을 인용해 갖고 피가름이나 혼음파, 한국교회 이단의 괴수, 신비주의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용도 목사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어떻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까 하는 열망으로 세상의 이목과 영광이 아닌 온전히 예수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용도 목사님은 그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언, 겸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도 목사님은 교리나 교직의 형식화에 반대했고요. 언어 자체를 불신했고 어떤 비난에도 말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간 분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집회에 특이한 영적 현상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자신의 부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용도 목사가 그 유명화된 신비주의 집단의 예언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도 목사님 스스로는 교회의 분열과 기성교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단지 품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용도 목사님의 막연한 친구이자 또 어, 이용도 목사님 곁에서 가까이 지켜봤던 미국의 선교사 피도순 목사님도 이 예언운동의 기원이 이용도 목사님의 사역과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백남주와 또 유명화와 관련해서 신학적 미숙 또는 실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 이단 판정은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고 또 불명예를 과도한 불명예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이었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폐결핵이라는 질병과 고분 분투하면서도 한 번도 병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열심을 다했고요. 가난 속에서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높은 자리를 거절했고요, 또 청빈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그런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여러분, 신비주의 2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오순절 성령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그 이용도 목사님을 신비주의 이단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이단 종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동한 재림주의 효시 또 신비주의 이단의 뿌리는 김성도로 보는 게 맞는데요. 자 김성도라는 이 여자는 요 17살의 나이로 아주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3년에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김성도를 새로 오신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세주라고 불렀고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김성도를 세주파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성도는 죄에 뿌리는 어 남녀관계가 원인이 된 음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의그 타락을 갖다가 어떤 그 남녀관계의 원인이 된 음란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단은 들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기초가 됩니다. 또 김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친 것을 실제로 보고 재림 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재림주는 여자의 몸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김성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어 메시아 운동사라는 그런 책을 보면, 세주는, 그러니까 김성도를 이야기하죠. 세주는 성신을 부어 줄터인 즉, 입들을 벌리고 기도하라고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자, 왕, 예수 왕권 세계 성교회라는 이런 그 이단에게도 이렇게 보는 것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를 하지만요. 그입 벌리기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예수왕권 세계선교회였는데요. 처음 이제 심재용 회장이 대표격 인사격이지만 점점 여성 심하실씨가 신격화된 교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입 벌리기 행위를 하는데 이제 참석자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양손으로 자기 입을 향해서 마치 공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거나 입만 크게 벌리고 있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부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원조는 여러분 이렇게 입을 벌려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공급받는다.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원조는 누구라고요? 그 김성주 김성도. 그러니까 세주파 김성도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게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의 부인 이 한학자인데요 한학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로 이 김성도의 성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일 사람이 이제 유명화예요. 이제 유명화는요 어. 감리교신학교에 다녔던 유명화는 1927년 입신을 경험한 후에 예언과 방언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명화가 이영도 목사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명화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명화 하면요. 먼저 강신극하고 친님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강신극은 신이 자신에게 친이 임하는 광경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화는 어 자기가 이렇게 연사로 선권마다 가서 강신극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친님은 하나님의 영이 몸안에 친이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유명한은 그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직접 들어와서 자신이 예수의 권위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통일교 선문대 교수지만요. 객관적인 사료를 사용했다고 평가받는 그 최중현의 한국메시아운동사 연구라는 책을 보면 유명화는 이때 백남주와 한준명 그리고 박승결의 아들들이 성자로 특별한 종교적 사명을 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백남주와 한준명 그리고 박승결이 1933년에 새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화의 연에 따라서 그 백남주와 한준명이 먼저 나서서 기성교회와는 구별되는 새 교회를 창립하자 이런 움직임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어 이용도 목사님과 이렇게 그 이호비 목사님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유명화와 같은 신비주의로 이렇게 매도되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도 목사님의 그런 영적 체험이나 집회 중에 성령의 임재는 분명하게 유명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음 김성도 와이 유명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백남주 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남주가 바로 유명화를 그 이용도 목사님에게 소개시킨 사람이죠 근데 이 백남주는 어떤 사람이었냐 1900그 이, 이 사람이 이제 백남주예요. 백남주의 사진인데, 어, 백남주는요, 그, 김성도와 유명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원산 신학산에서 예수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속해서 유명한 밑에 있다가, 자신만의 또 이제 교리를 세우는데, 이 백남주가, 1934년에 원산에서 천국잔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남주는 매일 이제 새벽 2시나 3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한다는 명목화에서 여학생 그 여자 학생그여 신학생 방에 들어가서 날이 밝도록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34년 겨울에 백남준은 처녀와 새벽 3시에 눈길을 걸으면서 천국 결혼을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백남준은 가족 기도회를 마친 후에 부인이었던 한인자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주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는 한인자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는데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간 지한달 만인 1934년 7월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인 9월에 백남주가 처녀 조피라고 재혼을 하고요. 11월경에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연습한 천국 결혼이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일 때문에 이제 백남주가 원산 신학산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백남주와 처녀 조필 이 김백문이 1935년 봄에 김성도에 세주파가 있는 평안북도 철산으로 갔고요. 백남주는 김백문과 함께 세주파의 지교회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됩니다. 또 성주교라는 이름으로 등록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죠. 자, 1940년대부터 이 김백문은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 김백문은 한국교회 이단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김성주의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는 교리. 그러니까 하와와 뱀으로 표현된 사탄이 성관계를 해서 인류가 타락했다. 만약 입으로 범죄한 거라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렸겠느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바로 직대성하는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백문은 요 기독교 근본 진리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서 김백문은 인류 타락의 기원이 성적 타락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을 왜곡해서 재림을 왜곡해서 예수의 영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그 이단교리의 집대성자인 이 김백문은 사실 아편중독자였다고 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실 분이 보, 봐야 되는 사람이 황국주라는 사람인데요. 황국주가 바로 한국 이단의 피가름 계보에서, 계보를 시작합니다. 어, 황국주는요 이제, 목가름, 교리, 이제 피가름에 앞서 이제 목가름을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 황국주는 환상 중에 자기 목이 잘리고 예수의 목이 자기 목에 붙어서 자신이 예수의 새피를 공급받아 자신의 몸이 그리스대의 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우고 피가름 교리를 가르쳤고요. 이 이제, 목가름, 피가름 과정에서 영체 교환을 실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일종의 혼음이에요. 같이 이렇게 혼음을 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의 목이 붙어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함께 이렇게 몸을 섞으면, 몸을 섞으면, 상대방의 피도 이제 깨끗한 예수의 피로 바뀐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황국주입니다. 그러니까 황국주가 새 예루살렘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가정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이 한 6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황국주는 이자신을 따르는 여성들과 이렇게 혼음을 하면서 이제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우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체험했고 자신의 몸과 피가 예수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황국주는 전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자, 황국주의 제자 중에 이제 정득은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정득은은 피가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가름 교리가 이제 무엇이냐하면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고 신약에는 세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는 무엇이 있냐? 체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례는 몸체자를 쓰게 되는데요. 선악과의 문제를 하와의 성적 철학으로 보면서. 이런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해서 이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간의 몸에는 더러운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제림 예수인 자신을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체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체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피가름은 정덕 은에서, 정덕은에서 뱀의 더러운 피를 받은 이래 인간의 몸에는 그런 피가 섞여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드금의 피가름, 이 혼음의 교리가 결, 교리의 결과로 이 정드금은 어떻게 죽었냐. 온몸에 매질, 매독에 걸려서 피고름 상태로 죽게 됩니다. 이 1947년에 정득은은 기도 중에 손을 잘라서 피를 김백문에게 먹이라는 계시를 받고요. 김백문을 찾아가서 이계시내용을 전했는데 이제 김백문이 일단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렇지만 김백문이 정득은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김백문의 그 엄청난 제자인 박태성과또 문선명도 정득은과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요. 어, 정득은의 이 피가름, 그러니까 영체 교원을 구원의 의뢰로 여긴 사람 중에 하나가 천부교의 하나님 박태선이에요. 이게 이제 박태선의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의 이제 박태선의 모습인데요. 자, 이 박태선은요, 어, 1951년 일사오때 당시에 이제 신비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이제 성혈전수라고 하는데, 자신의 소변으로 피가, 자신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열 전수를 이제 박태선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1955년에는 치유 집회, 엄청난 치유 집회를 하죠. 이 당시에, 어, 참석했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였고요. 뭐 그때그 박태선은 우리나라 그 교계에서는 정말 대표껍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혼은 문제로 1952년 2월에 2단으로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박태선은 자신이 씻은 물을 성수로 판매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관, 그러니까 신앙촌을 세웠는데 소사, 덕소, 기장 뭐 이런 곳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하죠? 신앙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다. 자신이 감남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자신이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어, 박태선, 뭐 예수는 가짜다라는 이런 막말까지 했던 박태선은 결국 이제 죽었고요. 어, 그리고 이, 이 박태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이단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선명을 여러분 이 문선명도 그 피가르 피가름 그정득근의그 영향 그 빈백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문선명과 정득은이 만난 것은 요 정득은이 김백문을 찾아오기 1년 전인 1946년인데 문선명이 평양의 그 신령파 교회를 찾아서 월북을 했고요. 그곳에서 정득은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가름 교리가 역시 그 통일교 문선명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그 문선명은요, 유부녀를 유혹해서 자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다가 북한 법정에서 사회문란제로 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다행히 뭐, 문선명 입장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출감을 해서 일사 후퇴 때 월남을 합니다. 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선명이 1955년에 다시 혼음사건으로 구속이 되고요. 1960년에는 당시 18살이었던 여고생, 한학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때 문선명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그 성적 탈환론을 바탕으로, 이제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가 있는 것은, 뭐, 통일교에 분명히 있는 거고요. 원리 강론, 원리 강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성교의 JMS, 정명석의 비유론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영이 사람 몸속에서 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하는 건 신천지의 이만의규주보다 거의 40년이나 앞선 김백문의 교리에서 나온 거죠. 또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호생 기도원의 김종교고요. 그 아래가 장막성전 유재열이 이제 등장을 어, 하게 되는데요. 그 유재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유재열의 제자가 또 신천지에 지금 뭐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신비주의 이단의 간략적인 개본인데요 1930년대에 그아무래던 우리 민족사만큼이나 한국 교회사도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갈 길을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도 또 들어왔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숨은 보석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고 또 오직 성경만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일제의 신사 참배라는 그 배도에 앞장섰던 진정한 어, 앞장섰던 그런 진정한 그 배도자들에게 어?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번에는 그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김교신 선생님은 무교의 주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인터넷 창에다가 김교신 이렇게 치면은 바로 따라오는 글자가 무교의 주의, 무교의 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김교신 선생님을 알려면 먼저 그의 선생님인 우찌무라 간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정신, 일본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어떻게 복음을 닫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어려서부터 일본교,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오까미를 건국신화로 하는 태양여신을 섬겼고요. 아침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잡신을 숭배하면서 때를 따라 꼬박꼬박 신사를 참배했던 전형적인 골수, 이단, 국수주의였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농업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 월리엄 스미스 크라크를 만나고 친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미국의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지만요.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지만 목사가 되지는 않는데 자, 하지만 그는 도쿄 제일고등중학교 교사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중심으로 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요 1891년 교육치거 봉독식에서 천황사진에 절을 하는 다른 교사와는 달리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천황에 절하는 것이 우세 숭배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어 그는 이 불경 사건 때문에 천황 숭배자들에게 테러를 당하면서 박해를 받았고요. 직장을 잃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또 이때 병을 얻어서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습니다. 자, 러일 전쟁으로 일본의 승리의 함성을 전국적으로 외칠 때 우찌무라 간조는 앞으로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한다면서 더큰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본에 불벼락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는요.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찌무라의 애국심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국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국가를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바로 그것이 애국이다라고 믿는, 믿었던 것이 우찌무라 간주했습니다. 결국 거짓과 제약위에 세운 나라는 군비와 재력과 힘에 충실해도 결국 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요, 제국주의적 전쟁 야욕을 일본이 당장 멈추고 그들의 나라에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우찌무라의 신앙은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였고요. 이것은 그가 평생 절실하게 기도한 표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표도가 바로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리고 또우찌무라 간조하면 어? 무교의주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성서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주장한 것이 우찌무라 간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일본 제국지자들과 자들의 핏박, 그러면서도,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주장하자, 우찌무라 간조를 무교의 주의자로 이렇게 몰아 세우죠. 그렇게 이단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가르쳤던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일본 사회당이 세워졌을 때 중심 멤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모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고요. 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존경하는 손양환 목사님도 우찌무라의 책을 탐독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우찌무라 간조가를 제가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를 이해하려면 1900년대 일본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교회의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교단 지도자들이 국가와의 일체를 위해 신사참배했던 때였고요. 교회가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중에 황금을 위해서 위문사업 전쟁 승리 기도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또 1940년대에는 기독교인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교파를 하나로 통합한 일본 기독교 교단이 만들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할 때로 타락해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죠. 이런 그 일본 기독교 기독교 계 속에서 우찌무라 간두는 성경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본질 중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제도로서의 교회, 껍, 껍데기만 있는 그런 행함이 없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 형태를 감상적인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수 같은 곳에 눈이 멀어서 뭐 성과나 교파, 전통이 성서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회가, 교회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인간의 권위와 형식을 도모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인데요. 자 1901년 김교신 선생님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합니다. 김교신 선생은 1920년 6월에 유학 중에 동경에서 이제 결신을 하고요. 하지만 자신이 처음 다녔던 그 성결교회에서 성실한 목회자가 그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어떤 약간 비해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찌무라 간주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이 김교신 선생이 직접 우찌무라 간주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우찌무라 간주의 삶과 신학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조선 사랑과 성경 사랑의 사명감을 김교신 선생님이 갖게 됩니다. 김교신 선생님은요,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그들이 강대국이었던 원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원인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조선이 일본 제국의 지배 속에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조, 그러니까 조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죠. 자, 그리고 또 김교신 선생님은 당시 원수였던 그 일본의 우찌무라를 그 스승으로 모셨다는 이유 때문에 민족정신이 없는 친일파 무리로 이렇게 규정을 당하면서 공격당하지만요. 김교신 선생님은요, 영어과에서 동식물학과를, 광, 영어과를 전공하다가 그 지리학 쪽으로 이렇게 지리박물과쪽으로 정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 지리박물학 교사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선을 사랑하는 그런 기,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였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제가요 조선인들은 게을러 터져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또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바풀이라고 이렇게 조선을 모욕하고 조선인을 모욕하고 한반도를 비하했지만, 자, 김교신 선생님은 12년간 교편을 잡음, 잡았던 그 양정학교에서 박물 지리교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지리교사로 있으면서 역발상적 지도 독법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교인의 그 본을 보이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고 한반도는 오대양 육대조로 나가는 항구다라고 이렇게 역설하면서요. 물러나 숨으면 더욱 더 불안하지만 나아가기에 이만한 데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제가 대륙의 바풀이라고 표현했던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김교신의 그 민족적 자긍심, 민족 의식 이것을 김교신 선생님은 자신의 제사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조선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김교신 선생의 영향을 받은 제자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교신 선생은요. 교사로 재직하면서 일생동안 성서조선을 발행해서 한국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이 성서 조선은요 조선을 구하는 모든 길이 성서에 있다는 것과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와 나라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김교신 선생에게 있어서 성서와 조선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조선의 회복을 소방하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기독교 정신과 민족의 독립을 기원하는 민족애로 조선을 성수화의 기초위에 세우겠다는 기독정신이 바로 김교신 선생의 사상이었던 거죠. 김교신 선생은 요 끝내 창시개명 거부했고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또 일본어 수업을 하지 않았고 조선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교육했습니다. 성서조선에서 문제가 됐던 조화, 그러니까 개구리를 조문하다라는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은요, 그, 겨울을 보낸 우물 아래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아, 전멸을 면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어, 이것을 독립정신이라고 해석해서 김교신 선생의 그 성서조선을 폐건하고 김교신 선생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허위와 불의에 단호했던 김교신 선생, 성서조선을 통해서 교권의 부패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성서, 복음을 교리와 신조보다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교파적 기독교를 거부했고 만인제사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1932년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이 발행한 기독신보 사설에서 김교신 선생과 김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세배의 무리라고 비난을 했고요. 한국 교회사가, 교회사가 많은 학자들이 김교신 선생을 무교회주의자로 이렇게 이단 취급합니다. 하지만 김교신 선생님이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은요 무교의주의자가 아니라 성경중심주의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파들이 친일적 입장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었고요. 환란의 수능에서 살 길을 찾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진정한 십자가 신앙을 강조한 것이 바로 김교신 선생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김교신 선생의 뜻을 알아본 사람이 이용도 목사님이었고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도 일찍부터 김교신 선생과 신학적 공감을 같이하면서 어, 부산 모임을 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의 서재에는 이렇게 성서조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소록도 기념관에는 윌슨 선교사와 최흥종 목사님 그리고 김교신 선생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한센병원 선교의 아버지인 윌슨 선교사나 또 한센병 치료사업에 헌신했던 최흥종 목사의 사진은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뜬금없게 왜 김교신 선생의 사진이 걸려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김교신 선생님은 그 일부 한센병 환자들이 성서조선을 읽는다라는 사실을 어 알고서는 그 성서 조선을 매번 이렇게 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보내고요. 또 성경책과 찬송가뿐만 아니라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이 사실이 이제 음, 김교신 그 선생님의 그 일기 중에 이렇게 나,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손양원 목사님 역시 성서 조선 발행 초기부터 독자였고. 김교신과 아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서조선을 정기구독했고요. 1932년 부산 간만리그 나병원에서 전두사로 있을 때 성서조선으로 일주일간 사경회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 성서조선의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어 아주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존 이제 사역자들이 또 손양원 목사님을 시기해서 교회로 내쫓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한국 교계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책벌하려고 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서조선으로 그 인도된 사경회에서 감명받은 한 소록도 교회의 문신활이라는 사람이 김교신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주와 그의 제자, 김규신 선생, 이두 사람의 무교의 주의를 이해하려면 아까도 보았지만 그 시대의 교회 상황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일본 기독교계는 물론이고요. 한국 기독교계도 역시 정부의 신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925년에서 1940년대 한국교회는 일제의 문화통치 아래에서 교회가 먼저, 목사가 먼저,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제의 황민의 정책으로 예배가 변질됐죠. 그리고 예배 중에 국방 헌금을 걷어서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비행기를 헌납하는 그런 답답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찌무라 간주의 무기의 주인은 성경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본질을 주장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또김규진 선생 역시 어떤 잘못된 교계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것이 바로 김교신 선생의 무교의 주의입니다. 자, 김교신 선생이 일제 말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추록한 뒤에 1944년 일본 질소 비료회사에서 주택기장으로 입세해서 공장 노무자들 사이에서 발진, 발진, 발진티포스에 감염돼서 갑자기 사망할 때까지 이 김교신 선생님은 요 누구에게나 진실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복음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그 수식어는요. 무교의 주의자가 아닌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조선을 성서위에 세우고자 했던 문서사역자 그리고 진정한 복음주의로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다울처럼 증거한 일터 사역자로 이렇게 평가되지 않나,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일제의 부약자로 전락했던 1930년대 한국교회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던 이용도 목사님과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용도 목사님과 김교신 선생님은 당시 기성교회에서 버림받았고요. 오히려 이단으로 교계에서 매도당했죠. 어떻게 보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데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와 구분되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단, 뭐 신천지나 통일교, 뭐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이와 같은 교회, 교회가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 교회라고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통 속에도.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장로교 통합 교단 WCC와 손잡고 있습니다. 주체가 돼서 WCC 부산 개체를 이끌었고요. 이 WCC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세계적인 에큐메터를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WCC는 종교다원주의 인정하고요. 만민구원설 인정하고요.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하고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자, 이런 WCC에 우리나라의 정통교단을 다, 대표한다는 통합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예장통합교단뿐만이 아니라요. 대한성공회, 대한, 대한감리교, 대한 다행히 뭐 감리교에서 이 WCC 최근에 이제 회귀하고 돌이키겠다, 탈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장로교, 장로회, 교장로 구세군 모두 다 가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합동교단은요. 합동교단은 WCC는 반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합동교단은요. WEA와 손잡았어요. 그래서 1916년 2월에 WEA 세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 WEA는 어떤 것이냐. 자, WEA는요. 자유주의와 카톨릭 그리고 은사주의를 용납하죠. 이 WCC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또 카톨릭, 은사주의를 용납해요. 약간 그 색깔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뒤에 배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복음주의 가짜, 가짜 WEA와 손잡은 게 바로 합동교단이라는 거죠. WEA, WCC, 교황청, 역사적인 공동선언문 발표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기사에. 모두 다 같은 초록 동색입니다. 그리고 예전 합당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919년 9월 26일 WEA와 교류, 결국 유지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어떤가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 그러니까 기장이죠. 역시 정통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장의 대표하는 기장을 대표하는 총회에서 개신교 교단 최초로 차별 금지법 지지 선언했습니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총신대에서 동성애 문제점 강의한 이상원 교수 끝내 해임했고요. 여러분 지금 사입이 2단을 넘어서요. 정통 속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단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천만네요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되지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통보수 중에 하나님 앞에 이단으로 가라지로 분류돼서 불살라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1917년 미국의 기독교 매체, 빌리프네 닷컴에서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목사 8명과 그들의 총 재산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런 목사가 하는 대형교회아니이 이보다는 못해도 교회 정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고, 건물도 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헌금 11조까지 잘 내면 금상첨화 나는 신실한 성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성경적인 삶일까요? 예배만 빠지지 않고 헌금만 잘 내면 목사말만 잘 들으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어떤 것일까요?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김정일의 신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에 등장한 김정은에 대해서 가짜다, 진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의 실제 모습을 또 보지도 않은 이상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여러분 쌍둥이를 가진 부모님, 부모들은요. 이웃들이나 친척들조차 잘 구분하지 못해도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신의 그 자식 쌍둥이가 쌍둥이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돼요. 위조지폐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지폐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뿐만 아니라 색깔, 냄새, 촉감, 심지어 맛까지 진짜 지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알 때까지 먼저 진짜 지폐를 아는 것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훈련하는 것이 위조를 감별하는 순서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육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안락하고 평안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섬에 서있다라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교황이 이제 세계 평화를 앞장설 것이라고 종교가 통합돼서 세계 평화에 앞장서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교회가 한국전쟁 종식 공식 선언 하고 평화조약 체결하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온갖 미혹된 사상의 쓰나미가 불어 닥쳐와도 사정없이 휩쓸려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총칼의 위협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사상을 미혹시켜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속한 소다, 교단에 코가 끼어서 내가 배운 신학에 코가 끼어서 내가 만든 종교적 틀에 코가 끼어서내 주변 동료 사역자들에게 코가 끼어서 그렇게 굴비게들 엮여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동성애 찬성과 WCC 가입 교단에 버젓게 속해 있으면서도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단이 거기에 참여했지 나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카톨릭과 연합해도 직접 참여,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배도 아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평화에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 진짜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진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인이 공산주의일까? 우리나라가 설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갑인 33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달리한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생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기름진 배를 채우는 이리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죽이고 그 옷만 나누는 현대교회요. 예수의 피도 버리고 살도 버리고 그 형식과 의식만 취하고 양양 자득하는 한국교회물이요. 현대교인은 귀의한 예수를 요구하고 현대 목사는 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화 있을 진내 현대교회요.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의 예수, 천의 예수, 지뢰의 예수, 비의 예수니라.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의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 맞게 하라 이 예배당을 다 불질러버리고 잿더미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교회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다 목사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뿐인가요? 기독교가 개독교가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요. 교회는 사교장으로 사역자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직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진정한 예수님의 종은 적습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는데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헌금 액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메말라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언론, 정권, 교인들의 힘 앞에 진리를 외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정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80년 전 이용도 목사님과 김교신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던 돈이 성경보다 앞서고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의 권력을 탐하고 말씀보다는 교권이 우선이고 전통이 우선이 되고 낮은 자의 회개와 진리의 외침보다는 높은 자의 교만한 거짓의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정통과 형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바르게 서있지 못한다면 앞으로 올환란의때 미혹과 배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진정한 목사 진실한 복음전도자 예수의 참된 일꾼은 보수 꼴통으로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교황이 이미 선언한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매도돼서 사회에서 매도될 것이고 가짜 평화를 위해서 테러리스트로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편안한 길을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환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며 천국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좁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협작한 길 나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때 그때까지 여러분 그 진리의 길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알곡으로 남겨져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